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제가, 네. 어아 그리고 어아 거기 여러분들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31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탑 세븐이 탄생하기까지 큰 힘이 된 마스터 대표 김연자와 탑 세븐이 함께 꾸미는 아모르 파티 무대로. 오른 흥을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. 무대가 끝난 후 MC 김성준은 탑세븐이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기회를 갖게 했는데요. 탑세븐 7명 중 가장 마지막 차례가 된 박지현은 저희 탑세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라며 인사말을 시작하다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어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받으니까 경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싹다 날리고 가는 것 같다. 라고 전했습니다. 감사 인사를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될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박지현 씨. 탑세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, 저희 <웃음> 제가 또울또 <웃음> <울어, 또> <웃음>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 <웃음> 어, 그리고 어 경연, 경연 동안 쌓인 스트레스 싹다 날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어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받으니까 어, 여러분도 스트레스 여기서 다 풀고 가시고 어,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가는데 저희가 이제 팝세븐이 저희가 정말 열심히 더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 콘서트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예, 사랑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